겁이 꽉찼네 대창 진짜, 진짜 통통하다. 대기, 대창 10, 10, 10. 15개, 막창 15개. 5인분만더 주세요. 다잖아요시가락에 <웃음> <잡았어요. 숟가락이> 지금. <웃음> 와, 포크레인이야. 와. 원래는 저 정도면 열 명이 한 시간 정도 대창을 찐사람찐 사랑이다. 찐 사랑. 아, 우리도 제작비라는 게 있잖아. 아, 수저 사용 금지. 아니, 아니야. 이거 인정, 야! 인정. 누가 대창을 저렇게 먹어? 와. 인에서울 라라 베니또입니다. 불리불리한속가에한 입에 들어 없어요 지금. 와, 나 고창 이렇게 먹는 외국인 처음 봐. 와. 리부놓것 같아. 어머, 어머. 세상에, 어머, 어머, 어머. 놀랍지 않아요? 아니, 우리 요원으로 해야 되겠는데요?